안녕하세요. 네일쇼은 처음이지 진행하고 있는 한 레이입니다. 오늘은 네일쇼은 처음이지의 마지막 챕터 시간인데요. 어,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살롱 운영 매뉴얼 만들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제가 좋은 원장, 꿈꾼 원장이라는 어, 프로젝트로 외부에서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어,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강의를 하는 그 컨텐츠 카테고리를 말씀을 좀 드리면 지원관리, 고객관리, 매장관리 그리고 매출 관리를 4가지 카테고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아, 살롱을 어떻게 운영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그런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어 가셔서 적용을 시키시면 좋을지를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원래 살롱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때 매출에 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고 가장 많이 언급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살롱을 할 때는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한다는 생각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아, 이제 몇년 동안 제가 운영을 하면서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었던 것은 매출보다 그리고 고객관리보다 정말 먼저 중요한 것은 직원관리더라 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교육을 할때 직원관리 부분을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직원들과 같이 함께 한마음으로 갈수 있는 가치관을 먼저 만들어 가시기를 항상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두혼원장, 꿀꿀원장의 첫 번째 숙제도 나의 가치관과 비전, 미션, 핵심 가치를 정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살롱에 맞는 내가 이 살롱을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살롱을 함으로써 고객들한테 주는 가치 직원에게 주는 가치 그리고 나에게 내가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비전과 미션 핵심 가치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비전과 미션 핵심 가치가 말이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쉽게 이야기해서 꿈은 있으시잖아요 내가 살롱을 할때이 살롱을 오픈한 이유 어떻게 하고 싶었지? 그런 꿈 어떻게 만들어 가고 싶지? 그게 이제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움직여야 할 행동들, 어떤 공부를 할 것이지? 음, 어떤 제품을 쓸 것이지 그런 것들이 저는 미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미션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두는 부분 어느 정도의 제품을 선택을 해서 고객들한테 시술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할 것인지 어느 정도로 고객들을 케어를 할 것인지 그리고 반면 또 똑같은 무게로 직원들에게 어떠한 복지를 제공할 것이며 어떠한 복무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운영 메뉴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중점이 되어야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외 웹에서 그가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전직에 다른 일을 했을 때 회사에서 받았던데 환경들 근무 환경들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됐었고 내가 그 근무 환경에 있었을 때 나는 그 혜택들을 잘 누렸는지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을 나는 내 직원들한테 어떻게 꾸며서 잘 적용을 시키고 어떤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 그게 이제 복무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상각으로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자 모습비 제품 구입비 그리고 각종 세금 각종 공과 잡금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제 인건비 포함해서 제가 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일으키지 않으면 저는 이제 점점점 폐업을 생각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제 자신 스스로가, 제 운영자가.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오는 거지 아,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항상 1 0 0 0만원을찍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숫자를 써내셔야 돼요. 적어내셔야 돼요. 내가 마지노선으로 내가 얼마를 벌어야지만 내 살롱을 운영할 수 있고 내 살롱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품격과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지 자,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매장 자체의 분위기가 하락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제가 이번에 저희 교육이 끝나면서도 그 원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이 안 되는, 장사가 안 되는 시계에 의해서, 장사가 안 되는 매장에 딱 들어가면, 일단 어두워요. 왜? 운영자가 이미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잘안 되기 때문에 내 매장에 저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내 매장이 밝은지 어두운지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운영이 안 되는 매장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매장은 일단 기가 흐려지기 때문에 고객들도 밝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업을 밝게 일으킬 수도 없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거는 인테리어 부분에서 뭐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밝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운영 기간이 지나다 보면 불은 들어오지만 저도는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그 체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서 내 오픈 초기, 장, 초기 상태의 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세팅을 하시는 것도 내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밖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매장이 밝아 보이지 않으면 매장이 밝으면 밝을수록 벌레도 많이 꼬이거든요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도 그만큼 밝고 환하고 명랑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매장으로 흡수가 되는 게더 확률이 높지 좀 어두침침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매장에는 사실은 한 번쯤은 들을 수 있지만 두 번은 별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길을 끊을 수가 많으세요 매트리 연관이 된다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연관이 되지만 일단 은 숫자 부분에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가는 고정비 플러스 내 인건비 꼭 넣으셔야죠 교육을 하다 보면 원장님들이 본인의 인건비는 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나는 누가 월급을 주나요 내가 잘 벌어서 내 살롱을 하시려고 이제 오픈들을 다 하셨는데 내 인건비를 빼고 고정비를 산출을 하시면 당연히 남는 금액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금액은 정말 제 인건비로는 터무니없는 작은 금액인거죠 결국 그렇게 계산하시다 보면 잘못된 숫자관리를 하고 계신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운영자는 숫자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고정비 안에 내 인건비도 꼭 포함시킨 고정비를 산출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내가 우리 매장에서 숫자를 잘 일으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미 오픈을 하신 운영자시라면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더불어 어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반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품 매출에도 굉장히 큰 부분을 어 차지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이제 천만원의 매출을 일으킨다 싶으면 거의 100 이상, 150 정도의 전파를 이루고 있는데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목표는 20% 이상의전파를 이루는 게제목표긴 한데 사실상 제가 15년, 16년 이렇게 내일 인생을 하면서 한 번도 20% 이상의전파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매장의 총으로는 올라간 적은 있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제품을 팔길래 그렇게 되지? 뭘 팔길래 그러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세요?인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제품을 파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고전문가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맞는 제품을 파는게 먼저고 거기에 맞는 제품이 잘 세팅되어 있는 것은 두번째예요 그리고 그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항상 고객님들이 맞는 컨디션에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두번째로 우리 직원들이 항상 오다 보면 이제 고객님을 응대를 하다보면 고객님과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끝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 관리를 할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다던 한게 영업이 배제된 대화는 수다라고 저는 이야기 합니다. 자 일을 하러 나오셨어요. 여기는 네일살롱입니다. 이 네일 살롱 네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회사예요 네일이 주가 되는 회사죠. 네일이 주 업무인. 네일이 주 업무인 회사에 다니는 네일리스트 전문가라면 여러분들 여기에 수다를 떨러 나오신게 아니라 고객과 놀러 나오신 것도 아니고 내 손발톱을 하러 나오신 것도 아니에요.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에게 맞는 전문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판매를 하시는게 여러분의 주 업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운영자가 원하는 숫자 관리가 되고 그리고 올바르게 직원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직원들이 퇴사를 해서 내 샵을 어, 창업을 하시거나 오픈을 하셨을 때도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저는 어드바이스라고 생각하고 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선배시라면 충분히 후배들한테 제대로 된 선배로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내샵은 처음이지 를 통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고객과 신뢰도를 쌓 하는 대화는 충분히 하셔야 되고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그 대화가 내가 전문가로서 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고객을 위한 어떤 상담이 배제된 그리고 좋은 제품이 배제된 대화는 수다예요 여러분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네이셉을 오픈 하신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그 부분은 잘 받아들이시고 잘 만들어 가셔 가지고 매출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영업 방침을 좀 세우셔 가지고 전문가로서 고객들에게 님 전문가답게 전문가다운 그리고 전문가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테크니션으로서 자리 잡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총정리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어, 또 다른 컨텐츠로 제가 여러분들도 만나 뵐 수도 있겠지만 이 네일숍은 처음이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 정말 좋은 테크니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환자들의 말들을 잘 들어주고 좋은 약을 처방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올수 있는 날짜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좋은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좋은 환자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근데 저도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즘 문제성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어서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내가 전문가답게 처방할 수 있고 전문가답게 상담해 줄수 있고 전문가답게 살론이 세팅되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또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도 전문가답게 조언해 줄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 내린이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내 테크니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좀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만나뵙는를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오늘은 내 시업 초미지 지금까지 어 많이 봐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다시 만나 뵐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